께는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네이비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지요다 아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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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길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44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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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요번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함께 481장 때에 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제 장롱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연초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변화되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육체적 정신적인 아픔과 경제적 고통 속에 처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이켜봅니다. 오랜 기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란 한인교회 공동체를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가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태한 적은 없는지 편의대로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생활을 다시 살펴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쯤, 2021년 새해가 됩니다. 고통과 혼돈의 2020년을 과거의 역사 속으로 보내고 희망과 소망의 2021년을 기다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빠른 종식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이 정상화되는 활기찬 새해를 맞기를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화란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각 성도가 은밀하게 드리는 여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또 이런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말 미아마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대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동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제 잠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른 나라 말 한마디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은 따라해보세요. 달리다 쿵 다시 한번 달리다 쿵 운동장을 달려가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달리다 얄다 또는 히브리 말은 아니고요. 아람어예요. 아람언데 예수님께서 쓰시던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쓰던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한국말 하다가 또 학교 가면 은 네덜란드 하다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그때 당시에 쓰던 말입니다. 아람어로, 아람어로 달리다 쿵 무슨 뜻이냐면 달리다 소녀야 이런 뜻이고요. 쿵 쿵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달리다 쿵 네, 소녀야 일어나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느한 회당장을 만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다고. 죽게 됐다 빨리 와서 좀 고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그 야이로에게 그래. 빨리 가서 고쳐 주자. 우선 갔어요. 급하게 갔지만 이미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늦어서 죽고 말았어요. 이미 집에서는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왜 소녀가 죽었으니까. 열두 살밖에 안 됐어요.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가 죽어있는, 죽어 있는, 죽어 누워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소녀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십니다. 울지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깐 기다려. 하면서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달리다, 쿵. 달리다. 쿵. 바로 이때에 죽었던 그 소녀, 죽었던 그 소녀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그에게, 죽은 그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소녀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잠자고 있었어도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밤에 열심히 놀다가 깊이 잠들면 은 엄마가 깨워도 잘못 일어나. 근데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가서 쳐다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서 뼈만 남은 거예요. 바짝 말랐어요.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생명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울려퍼질 때 죽은 소녀 위에 예수의 음성이 울려퍼질 때 어떤 음성? 소녀야 일어나라 병자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죽은 자여 들으라 귀 있는 자여, 들으라. 말씀하실 바로 그때에그 소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무에서유로 창조해내시는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소리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소리가 귀에 들리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없는 것에서 죽음에서 불러내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께 554장 종소리 크게 울려라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베데스타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이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47절까지 이 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적고 그다음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지요. 오늘 이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된 병자를 고쳐 주셨으므로 이런 뜻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 하심으로 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함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은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함으로 죽이고자 함으로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19절부터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살해를 느끼시고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로 방어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가 안식일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같은 동동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겠습니다. 신성보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명목적이든 실제적이든 과연 그것이 그들이 예수를 죽일만한 그러한 이유가 될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가당하겠는가 또는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것이 가능한가 혹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괜찮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매식을 한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도 요즘 세상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했다는 라 것입니다. 아 이것은 죽을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라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입으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죽인다 이렇게 말한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살인하는 것, 뭐 사형을 처하는 것 이것과는 다른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억지로라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또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그 입을 틀어마가 버리려는 그러한 행동을 죽인다는 라 말로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협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무심코 던진 그 돌에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인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냥 이것은 겁만 주려는 것이니까 위이니까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런 뜻일까요? 이 말에 이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겁만 두려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런 말을 하신 것이지요. 그들의 과거 행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가 있거나 혹은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으면은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죽여 왔지요. 여기서 놀라지. 말라 또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이것을 연구해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죽으려 한다는 것에 놀랄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이 죽을 이유가 된다는 것에 놀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었더라도 그렇게 해서 죽었더라도 되살아날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 여기에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그 뿐만 도 아닙니다. 이 말씀 바로 위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바로 그 사실에도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7절에도 그의 인자 대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에게 주었다라는 것, 이것도 놀라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에 놀라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것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가 바로 그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이시다. 이 사실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어느 누구에게는 이것 때문에 예수가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사실에 유대인만큼 놀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촌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 가운데 가셨지요. 예스겔은 그곳에서 사망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말씀 하십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외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지시대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오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곧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내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으리라 하고 대언할 때에 고래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바로 이 순간을 두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소리를 듣습니까? 마른 뼈가 아름뼈에 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황량함 가운데 그 황량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들어 넣으셔 생명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의해서 대현될 때, 에스겔의 목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질 때, 곧 문자적으로 인자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현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바로 그 소리. 드루라 이스라엘, 셔마 이스라엘 이렇게 외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바로 그 소리 그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바로 그 소리 즉 바로 예수가, 나사렛 촌사람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는 바로 이 소리 그 소리를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란 어떠한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듣고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죽은 자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죽은 자들이 듣는다는 것. 바울의 말하기를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내가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들으라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에 죽은 자가 듣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소리가 예수가 곧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소리가 들릴 때인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그마은떠들에게그 시체들에게 들려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체가 또그 소리를 듣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소리가 울리는 때가 오면은 그리고 그 소리가 그때에 울리게 되면은 우리는 산자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안 들리시면은 무덤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동네 가시면은 아잔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 내용 아주 간단하죠. 알라우 악바, 알라는 위대하다. 이 소리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나면은 모슬렘들은 모두 다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하 a 시작합니다. 하루에 다섯 번입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자는 다 모슬렘 형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듣지도 않고 기도 a l 도 a h a l l 인 뿐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도 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음모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가 말씀하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은 패치라는 무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구원으로 불러내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생명으로 불러일으킨 자들에게 주시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란 그 율법을 자기들의 삶을 치장하는 장식품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그들의 오래된 고집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편하게 만들어 온 그런 습관이자 자기 만족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한 그들은 죽은 자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마른 뼈를 되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지요. 천사가 물을 통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일어나 걸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38년 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이 능력을 외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내가 아버지와 같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마름뼈들을 되살려내는 내가 바로 생명을 일으키는 내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분 하나님이 있지요. 그들이 말하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은 처음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병을 고치게 만든 그 하나님.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신성모도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누군가가 이 소리를 듣게 된다니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는 이미 산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우리를 생명의 부하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자들이 바로 저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지요. 그들은 실생활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안 믿지요. 무엇을 안 믿습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가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고도 그 증언을 듣고도 마음속에는 분노만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인 이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이 음성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그 음성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또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음성을 듣는 그 마지막 때 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이 소리가 참으로 즐겁고 생기 발랄하고 삶의 희망이 되는 그런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서 여전히 내가 싸운 전통과 내가 지켜온 율법, 이런 오래된 우리의 고집들이 꺾여지기를 자신의 의와 공로를 쌓으려고 했던 모든 수고들이 내려 누워지기를 바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고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의 영혼이 주 앞에서 소생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며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여러가지 소리가 들리는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이 소리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그러한 소리이오니 이 소리를 다시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수로는 1년 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1월 3일, 2021년의 첫째 주일, 창립, 본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행사들은 없지만, 일반 예배이겠지만,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2월 31일이지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10시에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신구임원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15시 30분, 장소는 줌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